지각 <웃음> <웃음> 캐시판은 빠르게 이제 보는 거예요. 페나트 아, 아어 아, 뭐지? 얼마 전에 본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아이네 돌격 소총 야잘 그렸네. 어 총이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? 릴파 기관단 총, 벡터, 어, 벡터네. smg, 여기 ar, st, ar, 15? 이거 왜 게임하다가 본 총인데, 이것도. 음, 주르르 저격소총, sr, y, 2000? 야, 근데 저격소총 이렇게 앞에가 짧아, 이렇게. 아 이렇게 긴데 밑에 뭐 다른거 받침대 가 이거 실존하는 종이야? 아하 징버거 샷건 M870 아... 어 되게 그림 잘 그린다 이분 음 킹아 음. 창 기관총 <웃음> Mg 네. 아 기관총 어 기관총 굉장히 얇네 근데 음어킹아어 어. 고세구 권총 아이 수류탄인가봐요 빛나는거는 여기 명암도 있네. 디테일이 살아있네. 오우 이세돌 스테이서스 소개 끝나지 않았네? 아 <웃음> 뭐야 이게 <웃음> 고세구 아, 아 이거 그거는 어제 했던 게임 그런 거 아니야? 화력 사 시, 사속? 체력, 명중, 관통, 치명, 회피, 기동 아 회피 캐릭이네 회피 캐릭 어, 회피 캐릭 어. 아인의 체력, 사속, 화력, 기동 기동이 매우 느린데 아 어, 그런 느낌쓰 아 그거 있네 사인 있네 체력 왜 이렇게 많음 여기 아 컨셉 아트 뭐야 아 스나라 그렇구나 화력 130음 SMG 사속 101아 그렇군요 어야 이거 화력하고 다 좋은데 기동 빼고 음. 깨밀러로 활동중인 포뮤입니다 우아쿠 카페에 이렇게 공부해서 작업한건 처음입니다 사실 원래 아이는 요원픽으로 페네트 한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음. 최종목표인 2부작 캐릭터를 완료 음? 2부는 뭐라고요고메미야아 2부는 공개가 안된거네? 아... 아... 2부작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굳이 안그리셔도 되는데 <웃음> 귀가 많이 큰데 누구지? 음 저는 제 캐릭터가 보기 싫거든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그래도 퀄리티 좋았다 그쵸? 좀 보는 맛이 있는 팬아트였어 이렇게 설정도 있고 깨알 요소들도 있고 아마 이세돌 분들이 더 방송에서 잘 봐주시지 않을까요? 어... 음, 킹해? 음. 잘 봤습니다. 너무 킹해. 땡큐디?